그냥, 동아형이 앞에서, 피넛, 그냥, 혼출 내준다 해가지고, 저도, 같이, 아무 생각 없이, 피넛 형님, 건드렸던 것 같은데요. <웃음> 음, 되게, 운 좋은 승리였다고 생각하고, 다음 경기는, 네, 운적인 요소를 좀더 빼고, 실력적인 요소를 더 추가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음, 일단, 3세트 때 많이 리했었는데, 어, 갑자기 그 릴리아랑 렐이 혼자 떠, 아, 둘이 떨어져 있어가지고, 뭐, 캐치 잘한 것도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고, 그 다음에, 도뭐저 스킬샷이나 뭐, 스킬 뭐 풍선뭐 2세트 때 바론 스틸뭐 등등 운이 되게 많이 따왔던 것 같습니다. 1세트 피드백은, 음, 별로, 저희가 밴픽적으로 의도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잘못 해내가지고 너무 어렵게 된 경기였어서 그냥 그 사고 난 부분이랑 왜 그렇게 됐나 뭐 이런 거를 조금씩 보면서 별 얘기는 많이 안 했고 다음 경기 밴픽 준비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리아나는 아지르나 조이를 상대하는 메커니즘은 비슷해서 별로 뭐 오리아나였어도 뭐 크게 안 달라졌을 것 같고요 그냥 본인이 더 선호하는 챔피언을 위주로 뭐.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하나가더 음. 편합니다 음. 음... 경기 사이사이에... 근데 저희 팀들이 다 긍정적이어서 음. <웃음> 뭐 많이 불리해도 많이 웃으면서 그냥 어야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 계속 하다 보니까 기회가 온것 같고 멘탈이 안 깨지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화시 음. 뭐, 엔딩 뭐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어차피 3위라는 저의 수면 한 방이면 죽기 때문에 저의 수면 강만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윤해에는 문제 없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... 네, 이거는 디테일적인 거라 네, 저의 아니, 저희 팀의 네, 비밀입니다 <웃음> 음... 그니까 3세트 하고 나서 피드백이요? 전체적으로 봤을 때? 음, 네, 나왔던 것 같고 피드백 같은 거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게 인터뷰가 돼서 못뜨긴 했어요 네 아... 한 동아형이 장난기가 되게 많아서 저희 팀이 일단 더 점점 미쳐가는 것 같고 어... <웃음> 어그 다음에 <웃음> 게임적으로 달라진 거는 일단 음... 학원형은 좀더 라인전을 빡세게 해서 합 쪽에서 불린다고 하면 동아형은 공격하게 자기 역할 해주면서 좀더 힘을 아래쪽에 싣는 편인 것 같아요. 봤는데, 어 카멜 자그라가스판은 제가 자서 못 봤고 카멜판 봤는데, 어 그냥 잭스를 혼쭐을 내놓더라고요. 그래서, 예.. LPL 팀들은 예. 너미를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. 너구리 카멜, 너미를 견제하셔야 될것 같고, 예, 이제 도 로밍에 하신 고인비의 투패가 있기 때문에 투패 카멜을좀견제하지 않나. 예, <웃음> 예 기가 막히더라고요 카멜. 음, 진짜 축구팀인 것 같고 되게 유니폼 입은 것 같아요. 예, 네. 원래, 어 <웃음> 원래 미드 구두에 아지르가 끼잖아요? 재미가 없습니다, 일단. <웃음> 왜냐면, 미드라이너는 공감을 할 텐데 음. 아지르는 되게 얍삽한 챔피예요 약간 자기만 좀 상대를 찌르고 자기는 안 맞는 약간 아웃복서? 그 느낌이기 때문에 뭐, 미드에서 뭐, 화끈하게 싸우고 그런 거는, 아지르랑은 잘안 올려서, 미드에서 뭐, 별일이 없었다는 게, 그냥, 구도대로 흘러간 것 같아요. 그래서, 네. 저희가 언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, 제가 알기로는, 한화랑 하고, 그 다음 바로 젠지랑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네 번째 경기였나, 다섯 번째 경기였나, 좀 남았, 었좀 남긴 했는데, 난 되게, 이제, 미드라이너가 초비 선수랑 비디디잖아요. 그래서, 어우, 네. <웃음> 그때 좀 막쓸 것 같고, 그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냥 동아형이 앞에서 피넛, 그냥 혼출 내준다 해가지고, 저도 마치 아무 생각 없이 피넛 형님 만들었던것 같은데요. <웃음> 오늘 이기긴 했지만, 소위 말하는 꾸역승이었다고 생각하고, 다음 경기는 네, 깔끔하게 이길 수 있도록, 더 열심히 피드백하고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.